네. 비 오기 전에 이제 좀 기온이 낮아지면서 그 바람이 이렇게 조이 게 불잖아요. 아 이렇게 수산하게 네. 그런 거죠 선생님. 좀 추운 느낌. 네 맞아요. 아예예알것 같아요. 네. 그비 오기 전에 이그좀뭔 그, 그, 그 느낌인데 꼬리 친 아이야 세우고서는 이곳 여기가 비우기 전이잖아요 아, 선생님, 어디까지를 비우기 전으로 보면 될까요? 1, 2연이요? 네, 1, 2연이 네, 1, 2연의 아, 목표이라고볼수 있어요. 네,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선생님, 비우기 전으로 보면 되는 거죠?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네. 네, 기서이 지난 일이여 라고 했는데 네. 이를 보고 이한치마이 음. 입어서 꼬리가 있지는 않잖아요.